두대 왕복으로 하시면 아, 7 4천0 0원 예, 거기 차 나와요. 후진으로 들어가는구나. 아까 티켓 보여 주셨다. 아빠, 배 타고 들어가도 오른쪽이요? 어디에요? 오른쪽 두번째 줄 여기가 오른쪽이 왼쪽인지 모르지? 네 본인의 오른쪽 오른쪽? 어. 아, 아. <웃음> 야 멋있긴 멋있 여기 되게 멋있어 오늘 작품 활동은 어떤것 같으세요? <웃음> 신기해 <웃음> 아 가만히 기다리라고 기다리고 되게 는 숨겨버려 잘했어 <웃음> <웃음> 아, 내려가봐 옳지 옳지 이리 아 옳지 아이그다 랜디도 출발 감사합니다. 아, 진짜 야. 얌전하지? 야. 멋있어. 야, 멋 멋있어. 야, 어어 카메라 하나가 없어서 찾으러 왔는데 여기 있네요. 버려져 있습니다. 제 카메라가. 우도봉 가달라고 내비쳤는데 지금 이, 이 우도봉으로 저 데려왔거든요. 헉, 여기도 되게 예쁘네. 예쁘데. 차를 알아. 차를 알아봐. 내 차를? 어. 허디랑 치즈가? 오자마자 어, 어. 계속 파 어머 어머. <웃음> <웃음> 브랜디랑 페퍼만 어렸을 때 데리고 와봤던데아 여기 처음. 아 진짜 여기 멋있어. <웃음> 나도. 바람에 날아가겠어요. 아이고. 포마 하나 남기시고 정말 데리고 다니기 싫다 <웃음> 이어 <딱이죠? 웃음> 캡털 빗으로 머리 빗는 사람 어떤데? <웃음> <웃음> 괜찮아요. 이거 완전 잘잘되거요 이거 머리 완전 부드러워졌거든. 혹시 뭐예요? 일단 드세요. 아, 지금 리좀비 네. 이거 거? 도데좀 먹고 싶어서요. 이거 <웃음> 맛있 음. 음 다배 시킨 내가. 아이스크림 연구소가 있는데? <웃음> 돌아갑니다. 미쳤어. 잘 먹었습니다. 아주 잘 먹었습니다. 허디 언니 어디 였어 브랜디, 페퍼, 하이, 와우 와우. 기다려. b e c a e o w i n g down o r n c k 지꺼라고, 지꺼라고. <웃음> 어떡하냐, 요 <지금>. 알고 있는데, <웃음> 2박 3일째로 노우 견이야. 옳지! 키가 탈지, <될지> 모르겠지만. <웃음> <웃음> <여기 봐봐. 웃음> <웃음> 어 너무 이쁘다. 어떡해. 어 어떡해. 브랜디! 엄마! 어, 브랜디 여기! 기다려! 브랜디, 어 브랜디야 나 브랜디. 가! 어디? <웃음> 옳지 옳지 됐. 됐어 됐어 기다려 잘했어 오, 아, 아, 되는 아, 고치셨는데 방금. 아, 아, 아, 아, 고칠 수있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웃음> 어, 정말 치즈야 치즈 치즈야, 엄마가. 치즈 얼마나 맛 치즈는? 마시는 이치이 집에 갈 때는 좀 조그만 배를 타고 진도항으로 가요 이게 더 빨리 가거든요 우리 아까 막가 이랬는데? 어,